증시에 자금이 몰려들다. 잘 있어, 돈 많이 벌고, 지점 장실을 들러 먼저 인사를 끝낸 K모 여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다가 내게 다가왔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을 보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증권에서 직원들의 꿈은 공통되어 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 승진을 높이해서 회사의 고위층이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회사의 직급 같은 것은 고수의 반열에 올라선다면 우스운 것이었다. 오히려 주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오른다면 회사에서 붙잡더라도 나갈 사람들이 증권사 딜러들이었다. 자유롭게 나가서 마음껏 자신의 계좌 수익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다. 텔러 역할을 하는 여직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그 또한 주식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은 마찬가지였다. 고수가 되고자 하는 여직원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원금이 몇 배나 불어나기도 하는 계좌들을 지켜보느라면 그들 역시 마음 한켠에 대박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 이는 것을 어찌하지는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K 양의 경우처럼 성공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는 드물기도 했고 부럽기도 한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10년치 연봉 정도를 벌어들였다는 후문이었다. 그래 잘가 퇴직한 다음에도 돈 많이 벌고 동갑나기인 여직원은 재벌은 되지 못했지만 엄청난 행운을 거머쥐었다. 나는 퇴직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증권사 직원들의 정년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감각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계좌 운용을 할 수가 없기도 하고 자신을 찾는 고객의 발길도 뜸해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5세가 넘어가면 관리부서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퇴직하여 다른 삶을 찾아 떠났다 반드시 그 전에 고수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 바이코리아 펀드의 발매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주식 투자를 도박의 일정으로 여기어 거들떠도 안 보던 보수 안정층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이코리아의 성공을 지켜본 투신권에서 앞다투어 유사 펀드를 발매하였고 미추얼 펀드 역시 빠른 속도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 이해 기관은 엄청난 금액의 실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량 블루칩들을 사들일 여력이 마련되었다. 주식형 펀드의 발매, 자금 위입, 기관 투자자의 주식 매수 블루칩 부상이 정해진 뻔한 수순을 밟고 있는 시장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근시안적 시각으로 증권주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제 그 정도 증권주에서 재미를 보았으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블루칩은 무거워서 안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다가 뜻밖의 일을 맞이하게 된다. 5월까지만 해도 증권주의 강한 상승세를 따라오지 못하던 대형주의 상승속도가 5월을 지나서부터 증권주를 추월하게 된다. 추월만 당하고 말면 좋은데 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낯설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증권주가 하락하니깐 시장 전반에 걸친 추가 하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전히 증권주를 대장으로 달고 상승해야 하는데 뜻밖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대장주인 증권주는 하락하는데 지수는 상승한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아침에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가고 있는 녀석이 빨간 잠바를 입고 걸어가는 게 나랑 친한 우리 반 친구임에 틀림 없었다. 손살같이 달려가 그 녀석의 뒤통수를 냅다 갈겼다.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무슨 이런 일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순간 내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그 녀석도 자기 머리통을 감싼 채 나를 놀라서 돌아보았다. 엄청나게 커진 눈, 정지해버린 후 서로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대략 2초간 그렇게 얼어붙어 있었다. 잠시 후 내가 더듬거리면서 아 오늘 색종이 사가야지 하면서 돌아서지 않았다면 거기서 어찌해야 하나 하고 한나절을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듯 사람은 낯설고 뜻밖의 일을 겪는다면 얼어붙게 된다. 머리 속 프로세서가 깜박깜박하면서 한참을 생각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이라면 어쩔 것인가. 일단 발을 빼고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발을 빼야 한다는 것이 주식을 팔고 지켜보라는 말이라는 것 정도는 알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시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아서 뇌에 항상 진화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양상으로 투자자를 몰고 가기를 좋아한다 A주식이 대장주임으로 A주식이 올라야 상승장이고 A주식이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전체적인 조정을 겪는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한다면 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좋아 A주식은 하락시켜주고 다른 종목들은 다 끌어올려주마하고 장난을 치는게 시장의 심술이다 난이 99년도의 초여름에는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종합주가지수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시장은 자기 맘대로 선도주를 갈아치운다는 것을 배웠다. 시장에 대응하는 자 결코 과거의 경험으로 내일을 예측하려 들면 안되며 늘 항상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제3자적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쉬어야 한다. 한동안 쉬면서 시장 흘러가는 것을 구경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그의 여름의 0포인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가 1 0 0 0포인트 시대.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다. 잠깐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몸에 땀이 흐르는 이 무더움은 에어컨이 풀로 가동되는 사무실에 돌아와도 여전하였다. 아니 오히려 더 더운 것 같았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객장은 그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푹끈 달아올라 있었던 것이다. 왁자지껄한 객장 내를 이동할 때면 사람을 해치고 사무실 문에서 내 자리까지 걸어가려면 사람을 해치고 가야하는 지경이었다. 그 와중에도 두달 전에 이미 상투를 찍은 증권주를 사놓고 3차 랠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표정이 어두웠지만 뭐 어쨌거나 전광판 포인트가 1000포인트를 찍는 날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아, 과연 1000포인트 시대이로구나. 온 국민이 주식 투자자인 듯 했다. 식당에 가건 어딜 가건 사람만 모이면 주식 이야기였다. 옆집 철수네의 성공을 부러워 한 영일에도 쌈짓돈을 들고 객장으로 달려왔으며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종일 주식 투자만 하겠다고 나선 사람도 많았다. 증권사에 미혼 남녀 사원에 대한 결혼 제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한 나의 인기가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그의 봄부터 그 다음의 봄까지였던 것 같다. 하여간 무지하게 귀하신 몸이 되었다. 난 당시에 캐나다에서 사귄 일본인 애인이 자기네 나라인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맞선이나 소개팅 같은 것을 보러 나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간곡한 제이들을참마 뿌리치지 못하고 할수 없이 정말 나는 싫은데 마지못해서 몇 차례 선을 보러 나갔었다. 그런데 이놈의 직업병 어딜 가든 멈추지 않고 발휘된다. 상대편 여성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렇고 하여간 앉아서 몇 마디만 하다 보면 어느새 주식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해요. 우와 굉장히 좋은 취미 가지고 계시네요. 한국이 넘어가면 다음 곡이 나오고 주식 투자도 그거랑 똑같은데 참 그러고 보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주 있는데 그거 어떡할까요?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재밌단다. 주가 천포인트 시대가 되니까 모두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 열이면 열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했다.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 많았나? 정말 많은 잊혀진 동창들이 내 앞에 나타났으며 그들과 나 사이에 티격태격했던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날 보고 싶어 했었너라고 말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왕이면 족집게 같이 한 종목 뽑아주길 원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글쎄 뭐 요새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증권사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대뜸 한몇달 정도 놔두면 두배 정도 오를 종목 하나만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다. 처음은 나름대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설명해주기도 했지만 요새는 그런 질문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나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집 팔아서 사게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분석 당시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매수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시장의 환경이 변하고 대중의 입맛이 변하면 엉뚱한 종목이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게 되어 있다. 처음 내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의 우수성을 알아듣고 그 종목을 샀던 사람들도 지금 잘 달리고 있는 다른 종목을 매입하기 위해 내 종목을 팔아 치우게 되어서 오히려 주가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식투자의 기법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차트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이나 꿈을 꿔서 주가를 풀이한다는 것이나 음영오행을 통해서 주가의 생로병사를 예언한다는 말이 다 잠꼬대 같이 들린다. 아직 내가 하수라서 그런 것일까?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음영종목 고르기에 관하여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주식투자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스스로의 실력에 자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무에게나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병을 알게 된다. 이 무서운 병은 누구나 한번 걸려들면 쉽게 고치지 못하며 과거에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며 오늘날의 투자자들은 무분별한 투자 상담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족, 친지, 친구들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내가 증권사 직원으로 1년을 재직하게 된후 주가 1 0 0 0포인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까지 말해온 바와 같다. 물론 그동안 크고 작은 소규모 매매를 이끌면서 나름대로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다. 그런데 주가 1 0 0 0포인트 시대가 왔으니 적중률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노릇이다. 그게 사실은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난내 실력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 착각하게 되었다. 사무실에서야 직업이니깐 당연히 그런 거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이기구만장한 청년 기분 좋으면 유망 종목을 귀뜸해 주고 다닌다. 물론 본능적인 방어 감각은 있어서 친지나 친구들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얼버무리는 걸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장소에서 내가 유능한 증권사 직원이며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종목을 기억해 논다면 행운이 있을 것이네 어쩌네 하며 헛소리를 해댔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루는 집앞 수퍼에 갔다가 수퍼주인 아저씨하고 그 아저씨 친구분이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 증권사에 가서 상장기업 분석 책자를 하나 얻어와야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이셨다. 나는 그걸 참지 못하고 제가 현대증권 다니는데 내일 하나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주인 아저씨는 꽤나 놀라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셨는데 최근 되었고요. 혹시 살만한 주식이 뭐 있어요. 요새 통 재미를 못 보는데. 라고 물어보셨다. 기구만장. 자아도 쥐에 빠진 나는. 하하하.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A 주식을 사신다면 귀댁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후련히 사라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 슈퍼에 갔더니 슈퍼마켓의 주인 아저씨 날 반기며 그때 사실은 A종목을 못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더군요. 한 종목만 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내가 달라는 담배를 돈도 안 받고 건네주었으며 다카스도 한병 손에 꼭 지어 주었다난 더욱 기고만장하여 저런 아까운 걸 놓쳤군요. 이번에 비주식입니다. 하하하하고 짓거렸고 그후그집 부부 비주식을 사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아예 부부가 뛰쳐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야말로 동네 곳으로 자리매기 만나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시주식을 추천하고 돌아섰는데 아이 빌어먹을 시주식은 그 다음날부터 급락하여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다. 지금 같으면 동네 수퍼가서 헛소리도 안하고 홍교했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수퍼로 찾아가 미안하게 되었다. 팔아라라고 말하겠지만 당시만 해도 이 민망한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그수퍼의 발을 끊어버렸다. 나는 아직도 그 동네에 살고 있고 그 수퍼는 예나 지금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퍼이다. 그러나 난 여전히 4년째 멀리 돌아서 다른 수퍼를 가고 있으며 그때 까불어된 것을 두고두고 두고 후회한다. 바라건대 그 수퍼 아저씨 그때 나 때문에 많은 손실 보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손실이 낮았더라도 부디 회복하셨기를 기원한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바란다.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조용히 자신의 계절아 관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 99년도의 주가 천포인트 시대는 흘러가고 있었다.